안녕하세요 모험가님, 어깨 위의 요정 m c 레이아입니다 지난주부터 테르미안 마을에서 여름맞이 축제가 한창인데요. 흑정령의 여름나기, 팥빙수 만들기 등 재미있는 이벤트가 아주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크리오의 빙수먹기 이벤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순발력이 는것 같은 기분인데 우리 모험가님께서는 어떤 이벤트를 가장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여기에 더해 이번 주에도 재미있는 이벤트가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테르미안 물총축제 이벤트 새롭게 선보이는 여름맞이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기간은 7월 5주차 점검 후부터 8월 9일 월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약 2주 동안 월, 화, 금, 일요일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에 진행되는 물총 축제이며 해당의 물총 축제 10분 전인 오후 5시 50분에 테르미안 물총 축제 예고 메시지가 노출이 되고 오후 6시 정각이 되면 축제 시작과 함께 미니맵 기준 우측에 물총 축제 아이콘이 생성이 돼서 이를 터치해서 입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최대 20명까지 매칭이 되며 매칭된 모험가님은 무작위 위치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모든 클래스 공통으로 물총 사격, 물총 저격, 물폭탄 던지기 총 3종의 공격 기술과 회피만 사용해서 플레이하게 됩니다. 또 중간에 회복의 정령과 거대 흑정령 얼음상이 등장하는데요. 특히 거대 흑정령 얼음상의 경우 경기 시작 6분 후에 등장하며 이얼음상에 마지막 일격을 가한 모험가님께는 보너스 점수 500점이 부여됩니다. 보상을 하는 테르미안 물총축제 참여 횟수와 참가자 제압 횟수에 따라 흑정령 주사위가 지급이 됩니다. 두 번째 이벤트 소식 한여름의 출석부 이벤트 기간은 7월 5주차 점검 후부터 8월 10일 화요일 오전 9시까지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와 뜨거운 태양을 우리 모험가님들께서 잘 이겨내시길 바라는 마음을 가득 담아 준비한 이벤트인데요. 매일 검은사막 모바일에 접속만 하셔도 다양한 보상을 받아가실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총 14일로 구성된 이벤트며 5세대 반려동물 상자와 한통수박, 반통수박 등 알짜배기 보상들과 함께 7일차와 14일차에는 각각 200블랙펄과 300블랙펄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접속만 하셔도 받아가실 수 있다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네, 세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테르미안 접속 유지 이벤트입니다 기간은 7월 5주차 점검 후부터 8월 3일 화요일 오전 9시까지인데요 테르미안 축제를 기념하는 접속 유지 이벤트로 매일 2시간 동안 접속을 유지하시면 핫타임 200% 아리엘리의 파편 주사위 조각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접속 유지 임무 누적 미션까지 완료하시면 토벌 추천서 무려 5 0 0 0 개가 지급이 되며 해당 미션은 이벤트 기간 중 1회만 완료가 가능합니다 접속 유지 미션은 매일 자정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초기화됩니다 다음 이벤트 소식입니다 네 번째 이벤트입니다 시안이를 부탁해! 이벤트인데요 기간은 7월 5주차 점검 후부터 8월 10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친구를 찾아 머나먼 바다를 건너온 파푸족 시안이 이벤트 화면에서 이야기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이야기를 진행하면 NPC들의 대사와 단서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의뢰 진행을 통해 보상으로 토벌 추천서 1만 개 아리엘 파편3 0 0 0개 장인의 실타래 100개 고대 미감정 문양 각인서 1개 신화 태고 엘리언 룬 상자 한개 등을 획득하실 수 있으며 지식 보상으로 공격력과 방어력을 각각 5포인트씩 올릴 수 있습니다 시안이가 약속한 대로 정말 특별한 보상들만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이벤트 기간 중 모든 의뢰를 완료하시면 카프라스의 귀걸이 상자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안이 친구 꼭 찾아줘야겠어요. 이벤트 기간 종료 후 이야기 진행은 가능하지만 이벤트 최종 보상인 카프라스의 귀걸이 상자는 획득이 불가능하다는 점꼭 참고해주세요. 7월 5주차 이벤트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또 아쉬운 소식도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의 월요병을 치료해줬던 월요일엔 검은사막 모바일 이벤트가 요 7월 26일 월요일을 마지막으로 종료됐습니다. 오랫동안 있었던 이벤트가 종료가 되면 아쉬운 마음은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하지만 또 새롭게 준비된 이벤트가 아주 많이 있으니까요. 같이 기대를 해보면서 저는 또 다음주 새로운 이벤트 소식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